성인흡연자 일반 담배를 완전히 중단하고 선택해 나가는 저희의 노력을 사용하실 때 혹시 담배와 관련된 질병이나 어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으실 때는 어, 너무 죄송하게도두 제품 다 사용을 중단하시고 금연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. 흡연하지 않는다면 시작하지 마십시오. 흡연하고 있다면 금연하십시오금연하지 않는다면 바꾸십시오 저희의 목표는 일반 담배 흡연자분들을 아이코스 플랫폼으로 옮기는 거지 새로운 아이코스 유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비흡연자나 금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권하지 않고요. 저희 아이코스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흡연을 하십니까? 본인이 흡연을 하지 않는데 내가 아이코스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분한테는 저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. 일반 담배가 해로운 이유가 태워서 나오는 그 연기에 많은 유해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. 담배를 태우기 전까지 히팅만 해서 리코팅만 뽑아내고 그러한 유해물질의 95% 이상을 줄인 게 저희 아이코스의 핵심적인 테크놀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일반 담배는 높은 온도에서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 발생하고 있고요 연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코스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에서 가열을 합니다. 스마트코어 인덕션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는 보실 수가 없고요. 담배 증기만 꽉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. 담배 연기와 증기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웠을 때 대비 가열했을 때는 유해물질 발생량이 평균 약 95% 정도 줄어드는 걸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죠. 이전에 아이코스에 대비해서 새로 나온 아이코스 일루마는 저희의 관련형 전자담배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,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큰 달라진 점은 옛날에는 블레이드가 있어서 아, 담배 스틱을 꽂을 때 블레이드가 부러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담배 가루 같은 것들이 끼어서 찌꺼기를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게 되게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블레이드가 없어졌고 클리닝이 없다라는 게 우리 고객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피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